강타입니다. 오늘은 미션4의 세번째 시간 마지막 수업인데요. 미하고 파 연습을 어, 해볼건데 자 미파는 그래도 쉽죠. 그 전에 했던 돌레레미 미파. 미파가 제일 쉬운 손가락이긴 한데 조금 음이 음역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호흡량도 많이 필요하고 음정이 뭐 불안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럴 때는 조금 더 바람의, 각, 바람의 양이라든지 또바람의 부는 그 크기를 더 많이 보내신다고 생각하시고 멀리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절대로 내가 힘을 줘서 세게 분다. 이렇게 세게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때부터 또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, 멀리 여기 있는 어떤 물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티슈가 있다 치면은 내가 후 불어서 멀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호흡을 쭉 보낼 수 있는 그런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게 부는게 아니고요자 네. 먼저 반주에 맞춰서 미파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와 함께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좀 어떠셨나요? 이제 소리 좀 나시나요? 네, 손가락은 쉬운데 소리가 조금 힘들었죠? 네, 자 이번엔 저랑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연습을 해볼게요. 자, 다 잡으시고 입술에 대시고 팔이 뒤로 가지 않게 네, 밑에서 위로 하나, 둘, 셋, 넷 네. 였습니다. 조금 전에 저도 약간 호흡량을 조금 더 보냈더니 삑사리가 조금 났었어요. 자, 호흡의 양을 일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슬러 같이 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손가락 움직임은 조금 편하시죠. 네. 오늘 미션 4 마지막 수업까지 잘 하셨고요. 다음에 또, 어, 지금 여태까지 보, 배운 도래미파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노래를 해볼 건데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도래와 함께, 네,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동요 연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고고!